야, 네. 잘 봐. 화이팅! 자, 다음 질문. 자, 영상 편지가 끝났고, 네, 김혜연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한입 한 번씩 먹고. 자, 한 번씩 먹요 네, 빅스타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행동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웃음> 안 다니고... 일어나지 말라는 거는 투기 확인하는 거죠. 팬들이 또 우리 주제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쓰고 그 팬들이 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 저는 그게 궁금하니까 좀 이상한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투기의 어이라인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조금> 나왔다. <웃음> 까무잡잡해져서 <까물찝 웃음> 다시 과거의 초딩 김래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요? 태닝을 시작까지는? 뭐, 어떻게, 어 운동을 하거든요. <웃음> 머리, 머리 빠지겠다, 니가탈이가다 제가. 다리가 굵어야 돼. 제가 다리가 굵어야 돼. 아무튼, 네. 네. 저희, 저희끼리 얘기, 얘기해 주죠. 내가 한 명이 트윙 시작해 뭔가 안 나요? 그냥 운동해서. <웃음> 네. 네, 조금 더. 그런 까무잡잡한 피부를 못하는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아이가 태닝이 잘 돼서 질 지금 굉장히 좋고 질투가 네. 안 되는 건 그만하라고 질투가 있어요 왜냐면 하 그냥 내아이가알아보고 갔는데 서아이가 같이 그냥 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태닝이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얘 예. 항상 서아이가 보고 거울 보고 있으면 레아이가집거안 보고 패드 하면서도 안인차감색이지 요 아 그래도 뭐, 그래도 너 신분 좋아하잖아 그럼 지가 벗어 그럼 지가 봐 그럼 내가 옆에 렇게 앉아있거든 그럼 지가 나를 시켰지 야 까르시 같지 않냐 왜래 <웃음> 진짜 몰랐어 그럼 이거. <웃음> 뭐, 그래서 내가 좀 아, 또, 근데 좀 많이 까매진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형저 요새 피부가 돌아와가지고 더 뭐, 뭐 해야 돼 저는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까매서 천라이가 까먹었 빅스타 자유의 시간 생기면 주로 뭐 해요? 요새 네, 네. 저희는 한강 라이딩을 자주 해서 네, 혹시 한강 가다가 저희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맨처음다나 만나면은 같이 그 은박지 컵면 있잖아요 오 은박지라면 내안다는 그거 제가 사주, 사주 사줄게요 같이 먹어요 이제 사줄게사먹는데그 근데 당신들 믿기시나 봐요 따라와요 저거 좋아. 따라와요 저거 라뭐 능력껏 잘잡아야 돼. 아이브 어, 만나면?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거. 만나면? 만나면? 나이브 해줄게. 아니, 진짜. 뚝딱! <웃음> 어, 지나가다가 바로 찾으면 <웃음> <웃음> <오빠라며>! 옆으로. 오빠 라면! 옆으로요. 오빠 라면!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가 레디 우리 레디. 김태닝 씨가 위해서 노멀하고 오신가? 한명더 봐야겠군요. 먼저 가요 네, 나 뒤따라 갈게요 나 아, 아, 지금 아, 인사하러 했는데 인사해 주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좀 어색하네요 되게 어, 아 진짜 또 이걸 왜 해요 또 제가 요즘 인스타나 이런 좀 소셜 네트워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되게 막 되게 서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자주 올리고 싶은데 제가 셀카를 진짜 못 찍어가지고 이게 냉정하게 아 뭐하세요 지금 아예예 네, 네, 네. 집중해주세요 아,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그렇게 안올리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셀카를 잘못 찍고 그 사진들을 좀 최대한 좋은 걸 올리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뭐가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그래도 카페에 자주 들어갈게요. 음. 안녕. 네, 이렇게 해서 또한 명이 갔습니다. 네, 가고 많았네요. 조 갔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자, 가장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네, 제가 스무 살때자취를한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전 네. 네. 어... 개인적으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배웠던 된장찌개. 어우. 된장 어... 이렇게 불어가요 그죠. 불어서 무 넣고, 냉이버섯도 넣고. 요 그.. 너무 뻗었죠? 공이 벗어서 공이 벗어서 먹고 이벗어서 먹고 걱정높 떡시 덮고 떡시 덮고 팍도 덮고 그리고, 그리고 된장찌개에 이렇다 <웃음> 넣었습니다. 아, 아무튼 저는 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네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청자 이런 것도 해보시는데 좀 어려워서 나중에 요리 잘하는 올려놨이 있으시면 레시피를 올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웃음> 가서 <웃음> 배우면 되잖아요. 아, 올렸지 가서 청장먹고면 이야~~ 가야... <웃음> 입에서 냄새가 막 오빠라는 무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누나 팬들이 오빠라고 불러주잖아요 어, 땡큐지 음. 어 <웃음> <웃음> 피베리밤 사주 저는 그냥 영준아도 음. 좋고 뭐 바라마는 좋고 그냥 준아 이렇게 불러주고음 근데 는 워낙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불러서 다 남기지 음. 않은 것 같아요 오빠도 좋고 뭐, 언제나 좋겠습니까? 누나들이 오빠라고 이것도 못하더라도 없어요 진짜,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 자!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자, 3주년 오케이 마지막! 오 딱! 본인의 질문을 물어보셨네요 초급자 냄새가 자 마지막 질문! 팬들이 제일 귀여웠던 순간은? 아~~ 제일 귀여웠던 순간 아, 진짜 귀여웠어 진짜 귀여웠어 귀여웠 아빠! 귀여웠 귀여웠어 귀여웠던 귀여운 순간 공연을 할때 저희 팬들이 응원 해주시잖아요 근데 무대 때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조금 멀리 가요 막 하다가 제 앞에 있는 팬들 보면 막 하다가 눈이 많으시면 막, 막 <웃음> 하다가 <하시는 웃음> <막 하시는 웃음> <하시는 웃음> 막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응. 진짜 귀엽네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에들이 선물을 뽀빠하게 먹으러 다녀왔는데 지안게 지금 다녀왔는데 너무 응. 무다는 초콜릿 하나 들어있고 이 야아 귀엽네야 너무 귀엽다 끼여워죽어아지아 진짜 됐다 진짜 저는 수주고할때 많이 배우는 음. 좋습니다 <웃음> 저도 형이 수고할 때, 이럴 뭐, 하나씩 얘기하고, 아빠아빠 네. 그 자, 지금, 리스타의 그렇게 컴백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진짜 너무 좋아하는 리원들 아, 찬타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다. 원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아마 컴백하면은 어 그동안 좀 공백 백들 진짜 기다렸던 힘든 시간들 다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진짜 만들어 줄 테니까 진짜 너희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망시키지 않고 진짜 자랑스러운 가수 비스타가도록 진짜 노력할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요 금방 나오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려줘요. <웃음> 사랑해요. 네, 3주전입니다 네. 뭐 무슨 말에 하도 기다리란 말을 곧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기다리란 말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냥 저희 개인으로 연습하고 있다가 나고 싶은데 네. 곧 나오니까 어. 오. 뭐뭐뭐뭐할 뭐할 일은 없어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잘 나올게 너희들은 우리 훈련들은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다가오면 나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같이 TV나 공부해주고 뭐, 오빠들 드림팀 나오게 되면 같이 응원하고 땀 흘리고 뭐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다는 우리 빅스타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형들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팬사일에 만나고 하버에 가고 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4년 축하하고 너희들도 축하해 항상 빅스타 힘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리사였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바람이에요. 벌써 3년이 됐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순식간이었지만 3년이 저희는 되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을 만나고 멤버들 만나고 대기도 했고 3년 축하하고 나도 축하하고 이제 3년이니까 이볼 날이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웃음> <슬픈> 아직 아직 <웃음> 아. 아, 삼년 3년, 아직 3 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더 힘내서 같이 달려가 서요 3년 네. 축하해요 이거 네. 한번해도래요 해줘요? 여러나 잘할 것 같아 저, 다 하죠 요 경찰 세상 <웃음> 경찰 청세청사외청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쌍촌 창살 그럼 뭔가 좀 말, 빨리 하면 잘할 것같아 경찰청 세창살, 외철살 시- <웃음> 경찰청, <웃음>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경찰청 경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살미 우리! 나리